열심히 두부를 먹는 중이다. 무거운 몸뚱이의 관절들은 이미 사망 직전이다. 왼쪽 발목은 가만히 숨만 쉬어도 소리가 난다. 마지막 남은 도가니를 보호하기 위해 매트리스는 필수다. 새 매트리스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비싸더라. 주워왔는데 쓸만하다 우리 뽀로로. 페인트를 칠하거나 커튼을 알아봤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비쌌다 검정 도화지가 저렴한 물건은 아닌데 어쩌다보니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물건이다 넘어져서 아픈게 아니고 배고파서 아프다 두부를 먹으면서 간단하게 유산소 운동을 이걸로 한다 아아모라